7시 더잘 나와요. <웃음> 그지 아래 이제 9만 8천원 받았어요. 1 0 k g 1 0 k 네. g 에 9만 8천. 예. 그전에 얼마였는데요? 아, 작년에는 뭐한8만원 선도 좀 받기 힘들었죠. 자, 한번 요, 요게, 요게, 요게, 요 하얀 게다 참외 뿌립니다. 아, 요 하얀 거요? 예. 소면도러 비료와 같이 줬을 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그리고 비료 양도 줄어들게. 아, 그렇죠. 비료가 평소에 나오는 양 절반만 주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참외고장 경북 성주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초세도 좋고 과도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가들은 이 비료값이 비싸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료를 반만 사용하고도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날 정식했습니다. 크기도 괜찮고, 예. 색깔도 좋고, 예. 시즈도 잘 나와요. <웃음> <웃음> 그지 아래 이제 9만 8천 원 받았어요. 10kg. 10kg에 9만 네. 아, 뭐 8천 원? 그 전에 얼마나 는데 작년에는 뭐한 8만 원선도좀 받기 힘들었죠. 당도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당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소면도가 음. 사실 토양계량제로나 왔지만 은 인산분해 능력이 있는 토양계량제 입니다 아. 예, 다른 토양계량제도 들 많아요 석회로 되어 있는 토양계량제 음. 유황으로 되어 있는 토양계량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소면도는 인산분해 능력이 있는 토양계량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써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아. 뿌리 발달이 예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뿌리가, 좋다.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한 번, 요, 요게, 요게, 요게. 요 하얀 게다 참외 뿌리입니다. 아, 요 하얀 거요? 예. 야, 저, 여기까지 저쪽, 지금. 저쪽으로도 보시면은, 남들이 토양 계량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객토 하는 거. 그 다음에 쓰단그레스, 호밀 심는 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27년 농사지으면서 객토를 딱한번 해봤습니다 어... 18년 전에 한번이 땅이 너무 찰 땅이라서 마사를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객토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호밀, 뭐 쓰단 그레스를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저기 쏘면도 같은 이런 그 토양계량제를 사용하면 은 객토를 안 해도 농사짓는데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 그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뿌리밝은 이주 루엔스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한8대2 정도 루엔스 80% 쏘맨드 20% 이렇게 사용했는데 올해는 이제 뿌리밝은도 되고 품질 향상도 시키자 이래 가지고 한5대5 정도 루엔스 5 쏘맨드 5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품질도 좋아지고 뿌리발달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쏘맨드가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럼 내년에는 제 생각엔 한 7대3으로 쏘면들을 더 많이 쓸것 같아요. 어차피 품질이 좋아지니까 뿌리 발달도 되고, 예전에는 칼슘을 단독으로 줬는데, 지금은 칼슘을 줄 때도 쏘면들을 첨가하는 거죠.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물론 유황을 주면 더 좋은데, 유황은 저온기에 좀 뿌리 발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칼슘을 줄 때도 쏘면들을 첨가해가지고, 또 규산을 줄 때도 쏘면들을 첨가해가지고, 쏘면도는 한마디로 양념처럼 계속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외가 지금 예전에 없던 참외 윤기가 나요. 윤기가 나고, 때깔도, 깔도 굉장히 진하게 나고, 참외가 지금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요. 아, 예, 깔도 진하고, 아, 예, 그러고 입색도 굉장히 지금 건강한 편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원래는 소면도가 저게 1L 가지고 이제 두동 400평 정도가 기준인데, 이제 주기적으로 자주 더 가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리터 한 5통 정도 칼슘 하고 줄 때는 조금 소량으로 공급을 해 줬어요 네, 어차피 칼슘 공급을 높이려고 해 줬기 때문에 소면도가 워낙 그 작년에 써보고 워낙 효과가 좋아 가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그 소면도 하고 루엔서를 같이 혼용을 해 가지고 초세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평균 5통 기준을 잡아 가지고 루엔서 2리터 하나 소면도 1리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간주를 했을 때, 그, 우리가 아쿠도 루엔서 간주하는 그 이외에 또, 또 다른 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소면대에 대해 뭐 보시면, 그, 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 양이온, 음이온, 이 양극을 다 흡수를 지켜주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 다이, 그,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그, 부터 비료 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그, 추비로 비료를 간주할 때, 소맨드가 혼용을 해가지고, 비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는걸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가 저희들 알았거든요. 소면드를 비료와 같이 줬을 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 비... 양도 좀줄어되겠 아, 되겠네. 그렇죠. 비료가 평소에 나오는 양 절반만 입으면 됩니다그소면드가 다들 알고 계시기에는 염류를 풀어주기 위한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토양 내에 유기물을 공급해주는 역할과 또 비료를 흡수를 중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면드를 사용하실 때에도 염류가 낮은 토양에도 뷰료랑 같이 섞어 주시면 은 소맨드에 들어가 있는 휴믹산, 펄빅산 그리고 아무도 못 만들고 있는 휴미란 물질 때문에 이 뷰료 흡비력을 증진시키고요 일반적으로 펄빅산과 휴믹산은 바로 작용을 하고 토양 밑으로 유실이 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휴미란 물질이 있어 가지고 이 지효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더 오래 가져가요 확실히. 요즘 사실은 바짝만 할때그 네. 아쿠도 입재가 있습니다 입재 3 k g 정도를 한동에 뿌렸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좀 제가 지금 판단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참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충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기비로 처리하실 때이내 밭에 선충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아쿠도 입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네마시에스 입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마시에스 입제에는 아쿠도 기능에 아쿠도 기능에 플러스 알파 선충 예방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네마시 선택하시는 게더 좋고요. 손질 문제가 없을 때는 아쿠드 선택하시면 돼요. 작년에 온실가루이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 7월 말경에 밭을 놔야 될 정도로 너무 포화 상태가 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회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포기물을 주고 지금 뭐 지금 한 2월 한 20일 경쟁되면은 관주로 엑시레를 지금 들어갑니다. 제 말고 다른 지인들도 근장을 해서 한세 사람이 같이 공룡으로 주고 있는데 아 지금 온실가루 전혀 없어요. 그 포기물을 처음 한번주실때 그때가 언제예요? <웃음> 그때가 모종하고 한 8일경? 모종하고 8일경? 어, 8일경 지난 상태에서 포기물이었다 예, 예예 때는 지금까지 오직 가루가 없다? 예 엑시레일은 어... 기본적으로 어 참외나 호박이나 오이나 토마토 같은 등굴성 작물은 관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온실 가루이나 어진딧물 같이 잎 뒷면에 이부터 그, 그 사는 그 미소 해충에는 관주 처리가 효과적이고 노동력 절감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엑시레일이 다른 제품하고 좀 차별화되는 건 어떤 어떤 점들이요 일반적으로 그 관주 처리나 관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뿌리에서부터 선단부까지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엑시레일은 이행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력이 강하면 약해 우려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데, 엑실렐은 농도가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 그 처리를 하더라도, 어, 약해가 발생하지 않고, 타사 제품에 비해서 도굴벌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서, 참외처럼 연중 수시로 이제 꽃이 개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도 안심하고, 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